야, 화났다. 아, 카이사 지금 레타 났다. 와! 와! 아, 시, 좋아요, 그도 전판 스인 형님이거든? 와, 삼구슬. 나 저거 알아. 근데 3구슬 이거 클레드 치감에 카운터를 먹죠 타킬 가자 타킬 할수 있다 이타 <웃음> 이번 판말 없어도 이번 판도 좀 이해해주세요 너무 워낙 하이큐다 보니까 큐가 큐가 워낙 높은 큐다 보니까 탑을 올려나? 탑을 올수 있겠다 이거 그 가고 그 포탄 맞을 거 하고 한거 들어간 거에 맞더라도 제게할 생각이었어. 그거 아잘 맞추고 있어. 너무 달달하다. 야, 다 먹으면 타거든? <놀람> 다이으로 가자. 다 먹어. 뼈가 혹안 들고 왔거든요? 아? 다못 먹었네. 근데 왜? 아 내가 미녀 놓 쳤나? 뭔 얘네가? 살짝 박아놓고 왔서 가기 전에 <웃음> <웃음> 근거리 나오면 다 이길 수 있어 솔직히 원거리가 빡센 거지. 내주고 시팅 해줍시다 어차피 탑은 이기니까. 뭘 해도 이기니까 <웃음> 정글 피은 중요해요. 맞아줘야 돼요, 포탑. 포 와중에 바텀, 아, 바텀 대 정글이 정글 되겠는데, 이거 게임. 바텀 대 정글이 되겠는데요, 이거? 정글 미드? 왜냐면 상대 미드가 미드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무대 차이는 예견된 거고 윗라인 대 아랫라인 될거 같아 게임은 이야 화났다 아 카이사 지금 멘탈 났다 와와아이희데 저걸 어떻게 이겨 야 원딜이 불쌍하다 우리 원딜 똑같이 말이 안 되지 우리 원딜 먼잘못인데 어? 와, 방금 카이팅은 진짜... ㅋ 이안안온다다이 ㅋㅋ.. 나왔죠? 깡다이브 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 라인드 바텀이라서 절대 봐줄 생각 없어요. 아 깝다. 무빙 좋았다, 깝. 제발 이겨줘라, 페이커 형님. 미드 차이, 미드 차이, 미드 차이, 미들 건 미드 차이. 아! 상대가 훨씬 잘하니까 벌면 안 되는데 까불면안 됩니다. 우리 바텀도 잘하는 분들이거든. 그냥 저분들이 너무 원어더링원하더 레벨이라서 그런 거지. 우리 바텀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이퍼님들 안돼? 근데 자신 있어. 애쉬면 자신 있지. 탐켄, 애쉬 탐켄치면 힘들고 애쉬면 자신 있지. 혹지 <웃음> <웃음> 파이크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웃음> 형, 야 이건 박제다 진짜. 야,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볼 줄이야. TV에서 나보던 그런 거. 서로 헤헤 하면서, 으 어, 이거 죽네? 이러는 거. 어 죄송. 용도 나가고, 정글도 잘려버리고, 이뜻솔 피나고, 사통도 지고, 이에건 나다. 자, 이제 돌아다녀봅시다. 이제 시작이야, 게임은. 아 어, 챌린저 기한 너무 부러운데. 빙싸우빅 무스 들어오면 닦아보죠. 야, 헬퍼였는데 방금? 진짜 헬퍼였는데? 너무 친하냐 <웃음> 너무 친한 거 같은데? 이아 이걸 살수 있나요? 저기, 저기, 기저데 아직 어, 형? 형? 해보실? 저기, 이거 내 위치 아예 놓친 거 같은데 상대? 그렇 일점합시다 형님. 어 사이드 나막을사람이 없다 버티밖에. 근데 버티가 녹음이잖아 아아! <웃음> 쉽다 아, 아뭐다 아, 쉽다다 아쉽다! 아다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자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가쉽다 아쉽다! 가쉽다 아쉽다! 아쉽이 내가 못하면은 지고 내가 잘하면 이기고 약간 그런 마인드로 그냥 하면 돼요 나이스 잘걸었 <웃음> 더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죠 아 와드 위치를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면 아 이게 안 죽나? 아.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이게 이렇게 됐네? 아 제대로 낚였네? 하나 잘했다. 이씨 존나... 죽네. 아, 외관 거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난감한데. 이거 답이 없는데, 저기 미들 차가 너무 굳건해 가지고... 글쎄요. 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답이 없는데 할게 없어. 생각을 하자. 생각을 어떻게 비교할까? 잘리네. 아, 좀불습니다또템 많이 따라고 탑을 지옥 구경시켜줘도 할게 없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 할게 없다. 그죠? 이게 무라마나가 나와야 뭔가 될거 같은데, 한참 멀었어. 아, 근데 얘네 자르기가 너무 좋구나. 진짜 이니시가바이에다 에쉬에다가 탐켄징까지 가볼까요? 아씨 초시계 안 울렸어 투수는 아, 순간 바로 눌렀는데 나이스, 던졌다, 그 아, 던졌다. 아 초시계 너무 아쉬운데 초시계 썼으면 이거 이겼는데 안 타. 아, 눌렀는데 아저그 에어본 때문에 아바이 에어본 때문에 안눌안 안 됐어. 만화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진짜 좀더 늦으면 바로 그냥 눈 놓고 그냥 눈앞에서 줘야될수도 있거든? 너무 반칙이다 저 듀오 진짜 팀일때도 느꼈지만 또 죽었다 이거 타이데스야 아니, 아니 우리 정비타임인데 이거 굳이 별표가 있었나? 인줄 모르는 아, 씨. 아, 진짜 이거 게임. 살았던 건가? 아, 타라 같은데. 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거거 이거. 거이이거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이거 옆에서 아예 크게 보자. 아, 이거 뒤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개. 들어갈 수가 없네. 아, 뒤로 돌고 싶었는데 이거 일로 안 도네. 아,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정을 뒤로 돌고 싶었는데 너무 급했나봐 아 아예 뒤로 돌았으면 게임이겼겠다